안녕하세요. 신가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94번째 94 love letter 딱 붙어 있는 사랑. 딱 붙어 있는 사랑. 한국말 제목이 재밌네요. 딱 붙어 있는 사랑.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내가 없이는 네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뜻이죠. without me. 어...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John 15, 5인데요. 이 without me, you can do nothing. 사실 저희가 많이 보는 CV를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어, CV를, 어, c v without me로 나오네요. 음, 아, 죄송해요. 잠금시혼동했습니다 <웃음> 예, CV에 without me로 나오고,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는 apart from me로 그러니까 나로부터 떨어져서는 이런 뜻으로 a p a r t f r o m m e 로 나옵니다. 음, 역시 교회 오래다닌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내가 음, I am the vine and you are the branches. 이 예,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한때 이거 영어 찬양도 이런 거좀 배웠었던 n 같은데, m the vine. I am the vine. b 버전을 역시 경영서 설명에 어, 가져와 놓겠습니다. 2002년... 아, 2002년이래요. 정신이 없네요. 밤 12시 하다 보니까 2021년 죄송합니다. 두부분에 사과를 많이 하게 되네요. 2021년 첫 번째 러블레터인데요. 올해는 저에게 왠지 다른 해보다 매해가 특별하지만 더 특별한 한 해가 되리라는 좀 설렘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고른 이유이기도 한데요 어,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감사하게도 음, 이 설레임의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객관적으로 음, 코로나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뭐 경제적인 면에서나 이런 감정적인 면에서나 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 감사하게도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잖아요 신과 더 깊은 사랑에 빠지는 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황은 외적인 상황 비관적인데 내 쪽으로는 당연히 저도 힘들 때가 있죠 뭔가 마음이 완전히 따로 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이 내적으로도 외적인 상황이 영향을 받아서 위축되고 걱정이 되는 때가 당연히 저도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상황과는 무관하게 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속에 깊은 어, 평화로 inner peace라고 하죠 내적인 좀 평화로움을 어느 기간 때보다 그 외적인 상황이 어려움이 없을 때보다 더 많이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요즘이에요. 음 그래서 설레는 이유는 어, 보이는 외적인 상황은 좀 절망적이지만 어, 역시 보이지 않는 어, 저를 만드시고 저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의 능력과 사랑에 대한 그런 갈망함 이라든지 또 그분이 채워 주시는 것들이라든지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더 기대가 커지고 설레임들이 예, 설레임이라는 표현을 제가 오랜만에 쓰는데 마치 우리가 어떤 연애를 할때 처음에 좋아하는 이성을 알아갈 때그 뭐 알콩달콩한 그런 설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 어떤 어 신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요즘에 조금 생겨나서 되게 재밌다 그럴까요 예, 재밌다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좀 신기하다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정말 어, 어 새롭게 그분을 알아가는 시기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비유하자면, 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마르다가, 마르다 또한, 어,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그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거리를 두고 그분을 위해서 다, 다른 일들로 굉장히 바빴잖아요. 어, 제가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어 지울 수 없고요 그래서 저를 저와 함께 이렇게 대화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지기 원하시는 신께서 어 저는 또 하나님이 저를 메신저로 이제 부족하지만 이제 저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말을 좀 잘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 그냥 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감히 사도바울의 이름을 비교하는 게 여러분 너무 오바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비교할 수 없죠. 예, 그분과는 근데 그, 예, 그런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가장 작은 존재란 그런 이유는 정말 저 똑같이 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 예.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히 자격이 넘쳐서가 아니라 예 자격이 없는 저를 부르셔서 예, 자격이 없다고 낙심해 있는 많은 그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일부에게라도 그분의 사랑을 이제 이야기해 주라고 한국말이건 영어건, 그래서 그런, 어, 이렇게 부르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그분의 마음을 제가 더 많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나 또 제가 먼저 체험해야 되고, 말씀을 제가 정말 믿음으로 실천해서 먼저 그것을 체험하고 어, 이야기할 때더 이게 힘이 있잖아요. 그냥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다른 일들을 많이 줄 줄게 하셔서 그분의 곁으로 예, 마리아가 마치 어,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거기에 집중했던 것처럼 그런 시간을 어. 많이 가지게 하신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자주 저에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어 뒤돌아보면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하여간 이제는 그분의 그 강력한 이끄심이 끌어당기시는 오늘 제목처럼 내 옆에 좀딱 붙어 있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좀 너무 밖으로 나돌지 말고 내 옆에서 나하고 좀 대화를 더 나누고 그렇게 하자고 그분이 그렇게 저의 상황까지도 어... 하시지 않나 음... 그런데 이제 제가 재밌게도 설렌다는 거죠 예, 재밌죠 예. 사실 2019년 작년을 돌아보면 뭐 이것을 들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의 실패를 솔직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이나 제가 세운 멋진 계획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멋진 계획들이에요. 참 봄나고 누가 들어도 어저 친구 참 멋있게 멋있는 계획들을 어기발한 계획들을 어 실천하고 있구나. 뭐 이런 어 그런 의식을 전혀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여튼간 저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아름다운 저, 어떤 저의 외적인 그런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적들이 있었지만 뭐 나름 진심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도 제 의도대로 어, 그러니까 주관적인 이유도 그렇고 객관적인 뭐 코로나라는 굉장히 큰 일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 제 의도대로 열매를 맺은 것이 없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무력감에 빠져 있어도 당연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초반부에 제가 고백했듯이 그런 무력감에 빠지는 시간들도 있죠 저도 인간이니까 그런데 요즘에 점점 느껴지는 거는 아 이거는 나의 정말 나의 손을 벗어난 상황이구나 나의 능력을 벗어난 어,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구나 그래서 이 보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거잖아요 생업을 힘들게 하고, 예. 어,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 역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어, 그 저의 인생의 주인으로 제가 고백하는 그 신께, 신께서 저한테 무언가 자꾸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런 것을 점점 확신하게 되고 같은 성경 구절을 읽어도 정말 요즘에 느끼는 게또 특별한 것 같아요. 예. 와닿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 내가 집착했던 많은 것들을 심지어 모든 것을 이룰지라도 그분이 저를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내가 그분 곁에 딱 붙어서 한번 이제 가볼 때가 됐구나 뭐 다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일단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어... 계속 그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고, 어, 나는 너를 절대 버리지 않을 거고, 어, 내 옆에 딱 붙어 있으라고. 그러면 그분이 보시기에, 저를 만드신 그분이 보시기에, 어, 너를 통해서 내가 나의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할 거라고, 이런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그 비유인 것처럼요. 어 구체적으로 제가 하는 일들이 영어 이렇게 수업 직장인들 진급 시험 가르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하고 있는 카페가 이제 이벤트 같은 거를 많이 유치하는 카페인데 이 연말에 둘다 특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말 특수가 그 전에 있던 마이너스 들을 좀 메이크업 보충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야지 맞는 곳인데어 작년에는 어, 바로 며칠 전이죠. 사실은 좋은 달이죠. 코로나로 특수는 고사하고 주변의 모든 분위기가 그냥 버티기만 해도 다행이다. 뭐문 닫는 가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래서 오죽하면은 제가 이제 운영하는 제 홍대 쪽의 카페 근무를 오래 해온 알바생이 어, 제 본인이 많이 근무하고 그러니까 카페 잘 되길 바라는 친구인데 뭐그 친구 얘기도 많이 여기서 하고 있죠 어 이제 불쑥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그래서 뭐, 뭐, 뭐가 그랬더니 어, 마음이 괜찮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도 작년에 그런 또 카페 매출과 올해 이런 비교되는 거를 뭐잘 아는 친구니까 아, 내가 너무 낙심하지 않았나 사장으로서 그렇게 진심으로 물어봤는데 어, 저도 진심으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아, 객관적으로는 당연히 지금 어, 더 매출이 올라와야 하는 때 이렇게 보다시피 이렇기 때문에 어, 힘들 수 있는데 나는 요즘에 어느 때보다 내가 음, 그 친구 제가 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신과 친밀감을 더 느끼는 시기이다 나도 좀 신기하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요즘에 매우 괜찮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니까 힘내라 어~ 그리고 또 그~ 뭐 들었던 친, 들었던 구독자분들 아시겠지만 그 에이스 알바인 친구가 뭐 카페에 작지 않은 카페의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주도하면서 굉장히 다른 카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 지금 뭐 인스타그램도 관리를 그 친구가 하고 있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하는 수준과는 가끔 제가 올리면 이 좋아요가 눌려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좀초연하다좀 웃기고 제가 원래 인스타 같은거 안하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어, 많이 쓰지는 않아요, 솔직히. 뭐, 전혀 안 쓴다면 거짓말인데. 근데 그 친구가 사진도 잘 찍고, 이제, 홍대 미대생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요즘 감각대로 그런 거를 올리면, 좋아요, 그리고 눌러지는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서, 제가 막 장난스럽게, 아 사람들이 귀신같이 내가 올린 거 하고, 어, 니가 올린 거 하고 내가 올린 거 어떻게 귀신같이 이렇게 하느냐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어, 말이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어, 제가 우리 또그 친구 말고 또한명 알바생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다고 그랬죠. 그 친구는 거의 우리 카페에 근무하는 걸 교회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되게 또그 친구 에게도 솔직히 했어요. 아 내가 교회를 개척했다가 이제 안 돼서 망한 사람인데 여기 그 교회 생전안 나오는 친구 알바생 두 명이 특히 이제 그 후자에 얘기한 친구는 어, 교회 오는 것 같다는 얘기 자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는 진짜 제가 되게 뿌듯하면서도 웃겼던 게어 자기는 여기가 맞춤 교회다 이런 얘기를 <웃음>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좀 웃기기도 했어요 대놓고 앉혀놓고 뭐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적은 없어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 요즘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느껴져서 참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어떤 연결선상에서 한 적은 있지만 어했렛 잘했... 제가 자부하는 거는 그 친구들하고 어, 굉장히 우리가 맛있는 거를 많이 먹, 먹고 있다는 거그 정도가 굉장히 예, 그래서 오래 일한 친구는 음식의 맛에 대해서 이 카페에서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어, 근데 사실은 뭐그 친구들이 열심히 해주니까 고마워서 먹는 것도 있고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것도 있고 사실 그것보다는 어분위기안 좋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함께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식사하고 이런 시간은 어 정말 유일하게 우리가 웃으면서 좀 일에 대한 거를 물론 우리가 키친에서 먹다가도 또 손님이 오면 한 명이 나가야 되지만 거의 저는 안나가죠 <웃음> 그 친구들이 알아서 나갔지만 예. 물론 이제 그친 친구들이 배고파 보일 때는 아주 간혹 제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 딸내미들 같아 가지고 가끔 제가 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예, 아주 간혹 어쨌든 그래서 아어 아 우리 또 뿌듯한 알바들 얘기한 게 부를 또 세네요 지난 우리 또 화이팅 하자고 우리 카톡도 이렇게 돌리면서 어 아주 덕담들을 서로 했습니다 어, 그래서 언제까지 하게 될지라도 정말 식구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또 올렸더라고요 갈바생님 우리 어, 식구들 연구 중이다 내년 올해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뭐사장할거 자기가 다 올렸더라고요 예, 희한한 친구죠 예. 어쨌든 어, 그런 친구들을 허락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 원하는 결과물들을 얻지 않았을지라도, 어, 하나님 많이 생각하게끔 그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제 마음을 이렇게, 어, 그 외적인 상황도 그렇지만 제 마음도, 어, 많이 터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음, 때가 되었는지, 예. 영어에 It's About Time 이란 표현이 있는데, 예, 진짜 뭐. 이제 물이 가득 찼다. 하이 타임이란 표현도 예, 생각나네요. 제가 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온 것은 아니고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밀당의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물론 되게 솔직히 그냥 다이렉트로 훅 들어오시는 때도 많지만 어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음 그분께 딱 붙어 있어야겠다. 요즘에 그런 생각을 이제 시간적으로나 어, 그분과 더 많이 나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사실 그분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단연 최고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과 가까이 있어서 제가 손해 볼거 없다고 저도 확신을 내린 거죠. 예, 손해 보는 이런 금전적인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영원의 관점에서 볼때 그분과 친한 것은 제가 인생에서 가장 추구해야 할 성공이고 행복이라는 확신을 어느 때보다도 이제 많이 하고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감사한 거죠. 어, 그래서 올해 이제 2021년에는 제가 어, 외적인 상황과, 상황과 무관하게 어떻게 지금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아무도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예, 뭐 변종이 또 나왔다고. 또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고 있다. 뭐 예, 희망적인 소식과 절망적인 소식이 계속 교차되는 지금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쨌든 외적인 것에 좀 초연하고 하나님과 제가 여러가지 이유로 찔끔찔끔 하거나 미뤄왔던 이 데이트 시간을 좀 자주, 좀더 자주, 좀더 길게, 좀더 많이 가지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된 거죠 저는 아까 도입부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또 우리 알바생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예, 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에서 그런 말씀들을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거로 좀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묵상한다고 하죠 또 이렇게 암송도 하고 삶에 적용해서 그아 이게 정말 맞구나 이런 체험도 해보고 또 이런 것을 뭐 이런 신과사랑에 빠진 채널도 채 그리스 채널도 그렇지만 이렇게 딜리버리하고 이렇게 전달하고 아 하나님 정말 이런 사랑을 느꼈었다 이런 시간이 나는 살면서 가장 행복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신대원에 어떻게 온것 같고 어, 그런 것이 나의 인생에 가장 큰 행복인 것 같다. 참 재밌죠.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앉혀놓고 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또 그런 얘기, 그런 친구들 그 친구들은 뭐 재미 없어도 속으로 뭐라 그럴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한 친구는 교회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어예 그런 행복 가장 저가 못 찾는 스스로 저 행복을 행복의 척도를 알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행복은 이런 저의 그분과의 이제 말씀을 어떤 매개체로 해서 그분과의 이런 서로의 교감과 예, 이런 그분을 이야기하고 전달하고 그럼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얼마나 멋진 분이신지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설교 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어, 제가 큰 교회 근무했던 얘기들 도 여러분에게 잘해주 드렸지만 사실은 몇년 동안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시도 강남 쪽에서 시도한 시기가 있습니다. 예. 솔직히 얘기하면 뭐 교회를 어 소위 말하는 예, 객관적으로 볼때 교회를 안정된 교회를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개척을 실패한 거죠. 그 이후에 당연히 저도 좀 여파가 있었고 또 당장 정기적으로 이런 말씀을 설교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절망까지는 아니었어도 아 어느 인도함이 어디에 있는가 뭐그 이후에도 작은 교회들 주로 거기서 이제 청년부를 맡는다든지 이렇게. 한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나이를 먹게 되고 그런 단순히 티칭하고 설교만 하는 그런 이제 교육 전도사라 그럴까요? 그런 교회를 찾는 곳을 찾기가 점점 힘들어진 것도 있었고요. 어그 시점에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학부에서 전공한 영어교육 그리고 그런 게첫 번째 저의 직장이었고 티칭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지도를 제가 하게 되었고 그 일이 생각보다 이제 갑자기 좀 많아져서 굉장히 좀 열심히 영어지도를 다년간 이제 하게 된 거죠. 어, 현재는 또 희한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제 우리 친형이죠. 친형도 어떻게 뭐 의도하지 않게 개척을 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 이제 학생들을 이제 어떤 협력 전도사로 이제 설교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보고 있어서 좀 아쉬워요. 비대면 예배를 해야 해서.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한 지도 횟수로 하면 거의 이제 조금 한달두달 달 있으면 2년 정도 돼 가는 것 같은데 자 음. 이렇게 제가 좀 지난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살다 보니 제가 집중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가 한동안 뒤바뀐 것도 사실입니다 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영어 지도를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느끼지만 어 제가 거기에 너무 이렇게 많은 시간 또 이제 돈이 없다가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어또휩쓸리더라고요 제가 예. 이해하시죠 <웃음> 근데 돌아보면 뭐 그렇게 썩 행복하진 않았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하루 종일 막 수업하고 뭐 맨날 저는 그렇게 어, 인기 강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날은 많지 않,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굉장히 이제 수업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어, 제가 하나님과의 시간을 좀 퀄리티 타임을 이렇게 제대로 규칙적으로 길게 같이 못하는 경우들이 솔직히 있었어요. 음, 그래서, 어, 오히려, 음, 이렇게 외적으로 일거리가 없어지는 시기에 제가 미루어 왔던 그분과 약속했던 작업들 뭐영어성경 관련 콘텐츠들이나 또 지금 어제 한번 처음으로 제가 녹화를 해봤는데 정말 이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콜링인 영국 미국 유럽권 선교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한국말 안하고 영어로만 뭐 짧게지만 이렇게 우리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하듯이 녹화하는 걸또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시간과 저 여력과 집중을 해야지 할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분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약간 설레고 데이트하는 기분이에요. 하나님과. 예. 가끔 제가 이 카페에 영업 안할때 이런 작업을 혼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굉장히 색다른 기분이 듭니다. 그 영업 공간에서 이제 영업하지 않을 때뭐 약간 분위기 잡으면서 이런 걸 하면 굉장히 어디 여행을 간 색다른 기분이랄까요 예.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계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어 그분이 정말 좋아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아 하나님 되게 좋아하시겠구나 어 제가 서툴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노래가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간들도 이렇게 제가 열심히 하다 보면, 아, 나도 좋지만, 예, 이 사랑을 고백하는 나를 만든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어,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 5절, 예, 내 안에 고하라고, 오늘 제가 그 이미지 띄워놓을 텐데, 예. remain in me, 내 안에 거라고 remain in 미라는 NIV 번역본을 제가 띄워놓을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이 피부로 도와닿는것 같아요. 내 안에 거한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한 마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이 이야기하신 것이 진심으로 나의 마음에 와닿고, 예.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겠죠. 네가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 그런 말씀도 있지만, 내 안에서 너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 예. 사랑에 관계없이 열심히 하는 사는 인생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결국에는 참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인생이죠. 예. 제일 안타까운 그런 케이스는 어 제가 최근에도 어느 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친했던 친구 중에 그 아버지가 우리는 국내 최고의 대기업의 그 계열사의 사장이었어요. 그 정도면 이제 굉장히 아실 게 이상하시겠지만 당연히 억대 연봉에 많은 그런 혜택들이 있고 예, 어, 뭐 가문의 영광, 가문이 핀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집도 그랬을 텐데 그 가정이 너무나 불행했어요 당연히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좋은 고급 빌라에 살고 당연히 예, 그런 것과 무관하게 그 가족 관계가 음, 그 어머니는 이혼을 생각하시고 위자료를 예, 계산하고 계시고 그 자식들 또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예. 그 친구도 굉장히 교회 다니지만 냉랭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을 얘기할 때 행복한 그런 행복하다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뭐 이성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걸 넘어서서 동성 친구도 이렇게 거의 전무하다고 해야 하는 어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가족들 그러니까 외부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 가족들과 이렇게 사랑의 추억이나 경험이 너무 없는 거죠 가장 불쌍한 인생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차라리 조금 덜 벌어도 예, 가족들과 많은 그 사랑의 추억들을 쌓는 것이 그분이 그분이나 가족들이나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예. 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예, 어, 어쨌든 제가 이제 그분께 딱 붙어가지고 그분의 사랑을 믿으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다시 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예. 어, 재밌는 거는 제가 그. 이제 영어권 사람들이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프리하잖아요. 좀 이렇게 뭔가 경직돼 있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제가 진짜 신기한 게, 저도 이제 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현재도 있고, 과거에 좀더 많이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좀더 이제, 저도 모르게 그 친구들 녹음할 때는 여러분에게 할 때보다 훨씬 더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자세도 이렇게 뭔가 짝다리 짓게 되고, 뭐 그렇다고 내용을 개판으로 한건 아니에요 내용도 진지하게 하는데 그 문화적인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외국인들은 막 수업할 때도 막 먹으면서 하고 좀 프리 하잖아요 그래서 어 어쨌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런 영상으로 다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영국을 가지 않아도 여기서 영어로 해서 타겟팅을 해서 하다 보면 그 영국에 있는 또 제가 모르는 사람이 제가 녹음한 거를 어 볼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뭔가 카멘트가 남겨지면 좀더재밌겠죠 신기하고 어 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어느 때보다 좀 신과 깊은 사랑에 빠지고 있는 크리스입니다 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요 여러분 위해서도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어. 어, 오늘은 30분이 넘었네요 예, 짧게 할줄 알았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세상에, 세상에 창조주가 분명하시고 예, 그분의 사랑의 대상인 피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일을 옆으로 밀어버리고 뭔가 다른 일에 바쁘고 많은 일들을 하는 거를 분명히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애도 그렇고요. 예. 어떻게 보면 당연하겠죠. 옛날에 바벨탑도 생각이 나고요. 예. 어, 또 그런 말씀 어, 마무리하면서 제가 직전에 또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분 이재철 목사님의 어떤 설교를 듣게 됐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이제 설교하셨는데 어, 되게 좋았고요. 음, 음, 이재철 목사님 재밌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요즘에 그 싱어겐이라고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오디션 노래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그 30, 30호 굉장히 개성 강하고 저볼때 얼굴 잘생긴 것 같아요 그 뮤지션이 이재철 목사님의 넷째, 네번째 아들이랍니다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도 전형적인 한국인 목사님 스타일 아니신데 아이들 굉장히 자기 재능대로 키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승윤이라고 JTBC에 작년에 계약하고 되게 이렇게 KTTV 딱 틀면은 저는 KT올레TV래가지고 틀면은 굉장히 막 영어도 잘하면서 어 마스크도 깨끗하고 굉장히 밝은 친구가 있어요. 이승윤이라고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분도그 사람도 그 이재철 목사님 아들이랍니다 제가 좀 좋은 쪽으로 놀랐어요 예. 저는 목사님 자식들이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뭐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고 뭐그 목사님 아들이건 그냥 일반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간에 신이 주신 재능이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생업을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스스로도 이렇게 만족을 해야 된다고 믿는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이재철 목사님의 그 첫째, 둘째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셋째, 넷째가 지금 이 방송에서 맹활약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재밌고 역시 하나님이 되게 어썸 awesome 가시다.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건강하시고요. 우리 서로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땡큐.